1212 12 set 12 s 마이크 테스트 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음 한국 타잔입니다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잔잔하게 예 토크 타임 한번 가져 볼까 해서 네 이렇게 좀 영상을 찍고 있구요. 어, 피부가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또 퇴근 직후여가지고, 수염도 올라와있고, 네, 그래서 좀 우리 거리를 두는 걸로 하자구요. 이 뭐랄까, 어, 영상적 거리두기. 네, 영상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 밤이구요. 이번 주도 끝이 났네요. 네, 어, 11월 13일이구요. 2020년이, 예,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뭐한 해가 50일 남든 100일 남든 30일 남든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맘때 쯤 되면 한번 한 해를 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한 해를 되돌아 볼때 어떤 걸 하냐면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쭉 돌려 봅니다 마치 올해는 내가 뭘 했나 어, 사진첩을 이렇게 뒤져 보는 것처럼 예, 제가 올린 영상들을 한번씩 쭉 보는데 올해 참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웃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 이렇게 뭔가 저의 한 해가 기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참 그건 좋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잖아요 내가 언제 뭘 했고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그 당시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볼수 있게 되니까 음 계속해서 영상으로 남기려는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1월달 해외 출장부터 시작해서 출장 다녀온 직후에는 코로나가 터졌죠 네. 그 전에 다녀온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냈고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는 1일 1 영상이라는 도전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한달 동안 안 해보기도 하고 쓰레기를 한달 동안 모아보기도 하고 6 k m 마라톤을 또 도전해보기도 하고 또 취업에 실패하면서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한국타산 2.0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저의 또첫 직장을 갖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올한 해를 시작할 때전 올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행사를 했잖아요 자선 토크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20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연초부터 출장을 하다 보니까 좀올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깊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물론 올한해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속개 성과를 달성한 것도 있지만 아 뭔가 내가 올한 해를 목표대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021년을 좀 준비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이천 세해를 준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정말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든 국가든, 뭐, 분기별로 또는 뭐, 일정 기간별로 또, 각자만의 방식으로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이번엔 좀 목표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볼 생각이고. 아, 요즘 참 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렇게. <웃음> 사실 지금 저기 저 머리 되면 바로 잘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열심히 살고 있기는 한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한달 전쯤이었나 제가 이제 하루 일주일을 끝마치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어 벌써 일주일이 끝났네 근데 나 이번주에 뭐 했지? 난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갔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정말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정말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표, 나의 미래, 어, 나의 꿈, 나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하라고 하면 딱 명확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고민은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020년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나의 한 해를 조금 더 되돌아보고 나의 한 해뿐만 아니라 나의 좀 인생을 <웃음> 좀 되돌아보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다음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목표가 있어야 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오히려 더막 그거에 대한 강박이 생겨 가지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뭐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도 하고 이해도 하고요 근데 제 성격상 저는 뭔가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살았냐? 잘 못살았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좀 이렇게 사실 이번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브이로그 찍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웃음>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어제 생각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뭐별수 있겠습니까 2021년이든 2022년이든 한 해를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려면 결국 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파이팅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또 밀고 있는 게 있죠 아, 파이팅! <웃음> 나중에 파이팅만 한번 모음집을 만들어 봐야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좀 다소 소소하고 잔잔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한 해에 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한번 최선을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웃음> <웃음> 아우, 아우, 목말라. 어.